이노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무서운 맵에 들어와서 괴물들을 <웃음> 피하는 그런공포수운 게임을 해볼거예요 응? <웃음> 무서워 얘들아 무서워. 빨리 숨어 <웃음> 잠깐만 지금 술래 누구지? 담미호야 담미호? 담요? 나 아니야 그래 <웃음> 아, 그만 끌어 야, 너, 그, 아이템, 뭐야? 이거, 현질했지 아, 이게 뭔데? 이거, 너를 잡아당길 수 있어. 아, 그만, 얘들아, 올라가자! 아아아아아아 <웃음> 야, 왔어! 야, 파, 바... 얘들아, 그만 끌라고! <웃음> 아! 와, 2단 점프한다, 술래가. 야, 너, 뭐해! 도망쳐야지! <웃음> 아이, 쌉! 맞아, 좀 바로 끝나겠는데? <웃음> 아, 어떡 하지? 여기만 <댕댕아> 지키면 되는 거야? 아, 댕댕아! 아, 그래, 네, 그럼 그러니까 왜다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? 그다 저, 그다 저, 그 저. 댕댕아, 나좀 살려줘. 둥글게 둥글게, 어이 둥글게 둥글게, 어. 빙글빙글 돌아가. 어, 댕댕아, 댕댕 잘한다. 살려줘, 살려줘. 제 먹는 거잘 쓰라. 아무것도 못 하는데. 으으으으으으으으! 으으아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으으 여기만 찍히면, <웃음> 여기만 찍히면! 거 말라고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거 올라가야지 흩어져야지 그래야지 살수있거아또거기서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본거 방금 머리까지 잡아당겨. 여루루. 야 무슨 우 삼단 고래야 삼단 고. 오 올라갔어. 귀신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? 아아 뭐야? 애들이 끌고 있어. 아 뭐야? 댕댕이 쓰러졌다. 아, 이게 쓰러지고서 살리는 거한 번밖에 못 하나 보다. 요르르 <웃음> <여로로> 탈락. 김이야. 김야 김이야. 김이야. 이야김이는 김이야. 김이야. 김이야. 김이야. 김이야. 김이야. 김이야. 김이이야이이야김이이야김 뚝뚝 김이야. 김망가 나도 놀아볼까? 같이 놀아볼까? 같이 놀아볼까? 살려줄 누구 살릴 수 있을까? 코테라 끝났다 킬러의 승리 응. 야호 구독 야 우리 들이 낀거아니야 <웃음> 꼴좋다 <웃음> <민아. 야>, 소리... <웃음> 여민아 야소리이쉿 딩동 여민아 나 사실 어? 지금 살짝 지리고 있어 야못 찾아 못 찾아 딘동. 화장실인가 보다 지리고 있대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! 저거저거 뭐야! 하하하하하하 어. 어. <웃음> 누워 있는게 귀엽지 않은가 이 나를 깎아 있던 것 같은데 어것만움지여버라 요이 날짜 움직라어 r e 어 어... 여맨이는 도망갔는데?? <웃음> 여셩 g 어떻게 그럴 수가?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왜 그래? <웃음> 아, 놀래라. 아, 진짜 왜 그래? 아, 진짜 왜그 <웃음> <곁으로> <웃음> <웃음> <요매는 괜찮아. 웃음> <오, 웃음> 아, 그래? 아, 야짜왜래 아, 진짜 왜 그래? 아, 진짜 왜 그래? 아, 진짜 왜 그래? 아, 진로가 그래? 아, 진짜 왜 그래? 아, 진짜 왜 그래? 아, 진짜 왜 그래? 아, 진짜 왜 아, 진 아, 미용? Anyway. 29초? 야저 소파에 발라하는거 진짜 무섭네 죽었어? 뭐해? 귀엽네 리아 사망? 어? 한 명을 놓쳤잖아 와저 소파 관란거 무섭네? 아쉽게도 자버렸는걸? 이겼다! <웃음> 아, 너무 이겼다! 아 진짜 아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야 조심해 쟤 사이코패스야 예! 야. <웃음> 아 무서워 아나 <웃기다. 웃음> 진짜 무서워 야 어디로 가야돼? 야야야 야, 너무 무서워 쟤 목소리 왜 이래? 야, 광기방 광기방 야야 비위됐다 비위 뭐해 씌었어? 야야 나나 어디 숨을 더 없냐 나 너무 무서워서 뭐야 이거 어떻게 못하겠어 숨을 더 없어 어디? 나 지금 치다. 우와 저 목소리 봐. 형이야 형. <목소리가> 꼭꼭 숨어라. 오오오 왜? 야야 나 너무 무서워 나야 같이 가. 정신을 <목소리가 목소리가> 못 차리겠어. 나 정신 못 차리겠어. 야야. 집 안에 있어. 야 그거 말하면 어떻게? 어디로 도망가는 거 뭐야 야야야 어디 갔어요? 오. 왜한 명도 없지? 야, <웃음>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나, 너... 어, 나 좀... 어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여기 <도르>! 야, <웃음> <애견을> 야, 야, <웃음> 야, <웃음> <웃음> 무대지 하계시고 그래요. 응? 야 진짜 숨어 야 yeah, 술래 근처에 있면은 게이지 안 딴다. 술래 근처에 있어야겠다. 봐봐. 가냐고 내가 어떻게 잡았는데? 이뭐할 <웃음> 건데? <웃음> <웃음> 야 제. 공기 봐 공기. 빨리 넘쳐, 빨리 빨리 거기 도망가세요 저리 가! 난안 살려 아. 어디가시는데요? <웃음> 지금 숨는 게 맞아 거기 잠깐만 숨어요! 으아아아!!!! <웃음> 죄송해요 죄성금성금성금성금어성금성금 소름 성금 성큼 아 위치 남겼어 어떻 위치 위치 위치 보인다 위치 보인다 빨리 도망가 여기도한명있었던고같은데 아우. 또... 와, 어, 무서워. 무서워. 무서워. 나 진짜 무서워. 나 진짜 무서워. 저 안쪽에 사람 죽고 있는 같은데? 아, 괜찮으세요? 안 괜찮아. 네가 찔렀잖아. 네가, 네가 찔잖아여어세요 아래 누가있네야너어디가 가만히 있어. <목소리> 나죽어 아이 너 가만히 있으라고어디간거야너나 <목소리> <웃음> 나 거... 살리러 왔는데 살리러 왔다고요? <목소리> 지어야지어 지하. 거기 문으로 어어오면 <목소리> <목소리> 되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거기 문 어디가? 여기서 많나 아 20초만 버겨 송금! 죽여버릴 거야, 인년이 희자하네, 우리! 난 게임 못하겠어! 빳빳빳! 컨트롤와 야, 제 목소리 좀 봐! 아쉽다. 야, 갑자기 목소리 아, 변했어. <웃음> 아, 야 진짜 너무 무서웠다. 이번에. 뭐가요? 좋아요. 리아가 킬러가 되었구나. <웃음> 돈맛 좀 봐라. 근데 무서워. 캐치질 렀으니까그려 줄까? 나잡어라갔지 뭐야? <어라라라>?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야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? 얘들아못 어? 어? 올라가. 나 지붕이로 <웃음> 와봐. 우리는 500 로벅스를 썼기 때문에 2단 조보가 되거든. 얘들아 나도 놀아줘 <웃음> <웃음> 아, 저 요르를 잡고 오면 우리가 요르를 살리기 위해서 요르를 잡았어. 잡았어. 어, 잡았네. 살리러 가야겠다. 왔어. 어, 캠핑 중이면 데미지 안 달지롱. 음. 야, 요르를 좀 끌어줘. 살리게. 어? 나도 죽었다! <웃음> 뭐해? <웃음> 방심하다가 <웃음> 죽었다. 그럼 내가 멀리 가면 얘는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? 그치? <웃음> <웃음> 이거 왜안 끌려? 고장 났나 봐. 요르야 이쪽으로 오면 안 돼. 아 <웃음> 이런 <웃음> 말도 안 되는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정말>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그만 으려 <돌려. 웃음> 내려와! 그러면 요루루 평생 안 으아! 으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척> <웃음> 이속 빨라지는 거 있어? 후아아얼마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치는 거야? 하저 <웃음> <웃음> <왜> 얼마를 <웃음> 치는 거냐고? 저기 가채워주 한번 살려주고 이제 저기 가서 채워주 이제 여기 가는 척 하면서 안 가주고 <웃음> 저로 가버리고 <웃음> 여기서 채워주고 여기서 한번, 한번 체력 케주고채주고 올라가고, <웃음> 올라가고 반대편으로 가서 요루로 또 살려주고 <웃음> 못올다못올다 <웃음> <웃음> <못 웃음> <다 웃음> 유로로가 자꾸 끌어, 끌지 마. 좋아요. 로벅스가 없어도 승리를 할수 있다니 정말 최고예요. 이 로벅스 순례잡기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뿅. 와요. <목소리> 안녕.